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39회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 대상수는 오늘도 대상수는 내수인데요. 어, 그 내수 중에서 두 수가 어, 이별난카페 자료상 약수로 보여서 그래서 둘중 한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그 이유를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제 어, 한 분이 어, 댓글로 내수인데 어, 네왜 세수라고 하는지를 그거를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 답글로 어, 달아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어, 그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 오늘 방송에서 왜 일이 약수인지 어,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육성으로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어 1039회 유튜브 방송입니다. 어 지난주 토요일 날 1038회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어제 월요일은 어, 원래는 네수중한한인데요어그 일이 약수로 보여서 그래서 세수중 한수라고 제목을 붙였죠. 어 오늘 그 일이 왜 약수인지 어, 그 보여 드리려고요. 어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 1부에서는 둘중한 수, 지금 방송하는 겁니다. 어, 원래는 네수중한 수인데 두 수가 약수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 하고 2부에서는 어, 2월 수를 압축을 어, 해서 그 압축하는 과정을 어, 영상으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을 두 개가 올라갈 거예요. 1부, 2부. 1부는 지금 올리고 있고요 2부는, 어 오늘, 이거 어 방송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압축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올려드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다 보면 어, 월요일서부터 그, 어, 토요일날 방송 어, 로또 방송 끝나고 나면 실방이 크셨다가 다시 월요일서부터는 또 주목을 불끈지고 또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어, 그런데 너무 조급하게 막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어, 이런 방송도 어, 그 설명을 좀 꼼꼼히 잘 챙겨 들으시고 어, 그 불필요한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취하고 이렇게 어, 하시면 좋겠는데 막 급하게 그냥 빨리 팍 번호만 보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 여기 설명 쓰는 거예요. 이별난 카페가 올리는 자료들은 그냥 간단하잖아요. 설명이 후구절절하지 아, 지저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 간단한 그 자료인데 그거마저도 볼 여유가 없어서 그냥 뒤로 훑떡 넘어가서 얼른 그 번호만 보고 나가시다 보니까 아, 그 설명을 자세히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별난 카페는 가능하면 어, 그 어, 우리 구독하시는 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 길게 길게 어, 영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 대신에 어, 설명해야 될 자막들은 꼭 넣어야 될것 같아서 어, 그, 넣는 거니까 그 자막들 이 별난 카페가 넣는 자막은 어, 꼭 챙겨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어, 설명을 드리기로 했으니까 오늘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월요일날 방송한 것 보충 설명입니다. 왜 이리 약수로 보이는지, 어, 약수로 분류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 바로 이겁니다. 어, 여기 어, 보시면은요, 어, 그 53회에 19로 출했던 것이 여기 어, 1038회에 19로 나왔습니다. 또 52회에 1구로 나온 2번이 여기 또 1구로 나왔습니다. 1037회에 또 51회에 1구로 나온 2가 1036회에 또 1구로 나왔죠. 50회에 1구로 나온 2가 1035회에는 보너스 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50회서부터 53회까지 어, 쭉, 어, 요게, 이렇게, 이렇게, 4연속 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 주에, 요, 흐름대로 간다면, 이번 주에 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일반적으로, 어, 분석하시는 분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어, 이런 경우에 또일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 렇기 때문에, 어, 또, 이 별난카페는, 요로, 요러, 요로한 경우는, 일단 약수로 분류를 합니다. 약수를 분류했다가, 이 1을 제외한 나머지 수에서 안 보이면 이걸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어, 이게 어, 5연속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물론 자주 있는 건 아니어도 어,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상태라그 해서 1이 아, 무조건 제외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일단 약수로 빼놓고서 나머지 수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봐서 그 수에서 안 보이면 다시 1을 챙겨 오는 겁니다. 그 빼놨던 수를 다시 갖다 놓고 1도 어, 어, 몇게임을해 보는 거예요. 어, 그게 안전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가 4연속 출중이라서 1이 약수로 보이고 한 가지 더 본다면 어, 여기에서 1, 9가 여기 1, 9로 넘어간 게 3연속입니다. 1, 9에서 1, 9로 넘어간 게 3연속이에요. 어, 그러면 1, 9에서 1, 9로 다시 4연속 넘어갈 수 있겠느냐? 물론 여기 있는 수들이 어, 1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1구에서 다시 1구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는 어, 이렇게 4연승 넘어가는 경우는 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 이것도 이것 때문에 제외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의는 하셔야 돼요. 이건 어, 이 별랑 카페는 제수는다루지 않습니다. 약수만 다뤄요. 약수. 일단 약수로 분류했다가 어, 다른 수에서 안 보이면 어그 수를 다시 갖다 씁니다. 한두 게임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 각자 로또 하시는 분들 다 각자 어, 나름대로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이별난카페가 하는 방법을 어,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월요일날 올려드린 자료가 어, 대상수는 4수입니다. 근데 일이 어, 이렇게 이거 외에는 썩 나빠 보이지를 않아요. 일이요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일이제일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제 올린 자료에서 1을 일단 약수로 빼놓고 살펴보셔가지고 거기에서 안 보이시면 다시 1을 갖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자료가 1, 8, 11, 19, 아, 저32 이랬었죠. 1, 8, 11, 32 이랬습니다. 그 중에서 8, 11, 32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 안, 안 보이시면, 1도 다시 챙겨보시라, 이런 얘기에요. 왜냐면 하 그, 어제 올려드린 뇌수는 네 어, 이번 주에, 어, 꼭 출해야 된다, 라는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별난카페 자료 중에. 그래서 올린 거예요. 물론, 어, 꼭 출해야 된다고 해서 꼭 출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로또라는 것이 수학공식처럼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고, 어, 가끔가다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다만, 이번 희차가 그런 오류나는 희차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올려드리는 건데, 어, 나올 확률은 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별난카페 복귀상으로요. 자, 어제 어, 그 댓글로 어, 질문하신 분께 어,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별난카페가 그래도 이렇게 구두를 해도 설명을 해드리는 게 예의인 것 같아서, 어, 이렇게 어, 이 이상 이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자료는 어, 회기 분석 자료입니다. 이거는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어, 출연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별난카페가 뽑는 회기 분석 자료는 출연빈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거 참고하시라고 어, 이거는 매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물론 가끔 전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어, 지금까지 살펴보셨지만 은 어, 출연빈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어, 대상수는 이렇게 많아요 1, 2, 15, 18, 19, 26, 32, 36, 38, 41, 44 어, 이렇게 많은데 어,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별난 카페가 내수를 뽑아오죠. 내수를 뽑아오는데 그 내수를 뽑는 거 그냥 무대 뽑뽑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어, 이 회계 분석 자료를 뽑아놓고서 어, 다른 자료들을 분석을 쭉 하다 보면 이거, 이 자료하고 중복되는 수가 있어요. 그 중복 수를 뽑아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수가 남잖아요. 여기서 내수 뽑으면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수를 뽑고 나면 일곱 수가 남잖아요 그럼 그 일곱 수를 버리는 게 아니고 어, 그 일곱 수 속에도, 속에도 당번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살펴보셔서 아시죠? 지금까지 이제 쭉 지켜보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랑카페가 네 수를 뽑는 거는 다른 자료하고 중복되는 수를 뽑아오는 거니그네수 어, 살펴보시고 어, 나머지 수도 버리지 마시고 거기서도 한두 수 챙겨가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오늘 구두를 설명드리는 거라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내수를 뽑아오면 그 내수가 무조건 필출 가능성이 있어서 뽑아온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필출 가능 그룹과 중복되는 수를 뽑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 내수 중에서 한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출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이수가 어, 다 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음,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대상수는 1번, 여기 1번이 또 나오고 있죠. 이렇게 1번이 그렇게 제일수로 만만하게 볼 수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2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19번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어, 뽑은 네 수는 1번, 2번, 15번, 19번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오늘 어, 1번과 2번은 어, 이 별랑카페 자료상으로 어, 약수로 보이니까 일단 1번, 2번을 빼놓고 보면 어, 15와 19가 대상수에 들어가 있어요. 약수 빼고 보면 말입니다. 어, 그런데 어, 이 1번과 2번은 어, 그 약수로 뭐 일반적으로 그 여러분들도 다 약수로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뭐 다는 아니어도 어, 상당, 어, 상당수 분들이 약수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아, 1번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 그 어제 나왔던 수라서 앞에서 설명드렸죠. 어, 약수로 분류가 됐고요. 2번은 지금 사연속차 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연속 출하고 있죠. 보너스 볼과 1구로 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출을 하고 있어서 어, 2번은 어, 약수로 보이고 있는데, 근데 어, 그 1번과 2번이 지금까지 별난카페가 조사한 자료에 어, 필출그룹에도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상당히 여러 군데 들어있어서. 그래서, 어, 이 1번과 2번은, 어, 약수로 분류를 하더라도, 어, 한두 게임은 꼭 해봐야 될 수로 보여요. 이게요 음,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1번과 2번은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로또를 하면서 경험했잖아요. 늘 이렇게 세수 내지 네수까지 뽑아내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그 세수 내지 네수에서 마지막 한수 고를 때, 어, 나올 수를 버리고 안 나올 수를 가져가는 경우 경험을 어, 각자 많이 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나올, 나올 것 같은 수가 나오면 1등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꼭안 나올 것 같은 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별난 카페도 세수 내지 네수까지 압축하는 데는 성공을 하는데, 마지막 한수 뽑을 때 실패하는 경우가 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번과 2번은 이 별난 카페가 약수로 분류하더라도 이게 필출 자료에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아, 함부로 버리시지는 마시고 아, 한두 게임이라도 별난 카페처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별난 카페는 로또를 매주 사지는 않더라도 아, 만약에 이번 주에 사게 된다면 1번과 2번을 아, 한두 게임은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회귀분석 자료는 1번, 2번, 또 15번, 또 19번 이렇게 네수였습니다 거기서 1번과 2번은 약수로 보이니까 잠시 빼놓고 나머지 2수에서 먼저 살펴보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 그 원본의 열한 수에서 이 대수를 뽑아내고 나면 나머지 수는 제이 수가 아니고 그수 중에도 당번이 한 어, 개에서 두개 정도가 어, 들어있는 경우를 어, 많이 보셨죠 지금까지 별난 카페가 올리는 자료에서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을 제이 수라서 버린 것이 아니고 또 이게 이, 이, 이것만이 출할 수라고 뽑은 게 아니고 다른 필출 그룹 자료와 중복되는 수를 뽑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곱 수도, 어, 거기서도 한두 수 챙겨가는 거, 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가 써드렸어요. 어, 원본의 나머지 수 중에서, 어, 필출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 참고하세요. 자, 오늘 방송은 어, 그 육성으로 그 1과 2가 약수인 부분을 약수인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려라고 어, 시간을 좀 평상시보다 조금 길게 가져갔습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끝으로 어,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2월 수 압축 자료를 정리를 해서 어, 영상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 별난 카페가 어, 자료를 평상시보다 좀 많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어, 제발, 제발 어, 제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어, 1등 하셨다는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어, 1등 하셔서 또 저한테 안 알려주시니까 뭐, 어, 안 알려주실 테니까 이렇게 어, 기대는 안해도 뭐, 저한테 안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안 알려주시더라도 하여튼 어, 어, 제 구독자분께서 어, 1등을 1등이 나와주시면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